브랜디, 페퍼, 하이 모두 건강하자 사랑해 지금도 어깨에 일어나가지고 문사단에 올게요 물잠 잤어 먹으려는 요가 오늘 요어 어, 키즈카페 간대 아 키즈카페 가는데 저렇게 버스 응. 절절이 거절을... 왜냐면 100명이니까 숨발을 하고 왔는데 집이 너무 들어워가지고요좀 치우도록 할게요 이 어떻게 버리더라? 집중한 쓰레기 어.. 거기 어.. 별.. 외울 가서 또 엄마한테 연락해 아.. 아 내가 거기게하게게다 알았어.. 응. 아니 나 지금 집 치웠어 <웃음> 아니 엄마는 이렇게 할말 끝나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어.. 우리 엄마만 그런가? 만왜왜만져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병원에 물어보니까 소독해주고 갈아앉을 거라고 하는데 이만큼 부은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잡혀요 언니가 죽여줄게요. 엄마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제가 로또가 됐거든요. 5천원, 5천원 해서 만 원이 됐기 때문에 바으로 가고 다시 이거는 그냥 다시 새로운 로또를 살려줘요. 기운을 줘, 기운.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세요. 기운을 주세요. 관심 없어가발을빨게 어? 지금 누가 발게 빨아요? 게금 누가 발을 빨아요? 누가 발을 빨아요? 아 저기요? <웃음> 아 저기요! 누가 발빠냐고요하 <웃음> 진짜... 애프 왜? 속상한 일 있어? 왜? 왜왜? 왜, 왜 속상한 일 있어요? 왜? 어휴, 라면, 라면. 당근을 하거든요, 지금. 지금 당근으로 팔았는데 저분 천사하신 것 같아요. 제가 꽤 멀리 걸어왔는데 막 뛰어오시면서 여기 간식 준다고 챙겨오셨다고 주고 가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해택 이거 먹어야 되겠다 집가서 이거 먹어야겠네? 간식 먹어야겠네? 하이 올라가 하나씩 줄거야 하이 올라가세요 브랜디도 하나씩 하이 엎드려 아이 당근마켓 천사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우리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선생님 옆에서 그렇게 쳐다보시면 뭐어떡한데요왜 그러세요? 음... 아... 맛있게 드세요 페라타스 가야 되거든요. 펠라타스 어. 가기 전에 얼른 치워. 대파를 한다고 하네요. 선풍기 밑으로 오줌이 새들어가는 재앙이 지금 닥쳤거든요. 이거를 이제 뒤집으면 오줌이 나오겠지. 하겠습니다. 제가 쪽팔리는 얘기해드릴게요 여기 뭐라 하지? 발등에 구멍이 나있거든요? 제가 <웃음>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신었냐면 원래는 이렇게 신어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다가 발을 넣은 거예요 여기다 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어떻게 넣어지지도 않아 잘 근데 야 아, 어떡해 수업이 늦었잖아 아, 빨리 가야지 이러고 이렇게 신고서 막 수업을 한 거예요 뒤꿈치에 통통을 해주고 가리람를 조이세요 뭐떻게든를 느끼면서 떻리든를 조여가지고 뭐 끌어내려서어이게까지 뭐 엄청 집중떻게든든요 제가 든어떻게이 어떻게든 어게왜이렇게튀어나게까어랬거든요여기든왜이게 계속 여게가어지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진실게든어 have... 산책 갈 건데? 진실어떻게 산책 갈 거예요 왜 미안해. 지 왜? 어? 왜 짜증내? 아, 왜짜증냐고왜짜증내 누가 짜증내? <웃음> 어?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만 기다리면 진식이 물어 나갈거라고요 밴디가 밴디야 <웃음> 그냥 얘 관심받게 한네 진짜 너무하네 가자 이리 이리 밴디 이리 <웃음> 저게 거야? 어 이게 준거야 얘는 이게 준거야 어비 아, 맞추기 힘드네 정말 브디코오잘 놀아주네 아 진짜 구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선생님 구름이야 구름맛 진짜 멋있지 않아요? <목소리> 아 이거 솔직히 아니 장난해 솔직히, 솔직히 이제 문제 있어 아 잠깐만 제가 저기 1분이 아니어서 그러거든요 1분 살례 그만. 제 1분 여기 있거든요 쎈앤 렛츠고 솔직히 나갔으면 체크해가지고 쥐구멍 쥐구멍 고마 고마워 고마워 잘한다 너 펄치죄를 공부했지 너뭐 먹고 나왔어? <목소리> 많은 걸 먹고 왔는데 또그 이빨에 고춧가루가 대단하네야저 <목소리> 여기에 야 우리 동네 사람도 다 얘기해 그냥 아주 큰 소리로 그냥가 고춧가루 진실이 빨리 고추 가르쳐서! 봤냐? 봤냐고! 안 봤어, 못 봤어. 어 지구멍 저쪽에 있어! 저쪽으로 대주, 대주, 대주, 가! <웃음> 내 이거를 잡는 건 정말 사랑인 거 알죠? <웃음> 그러지 울러 갈게, 알았지? 울고! 내 울러 간다 그랬잖아, 내가! 아 진짜 아니야 이거 내가 얘랑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된 것 같거든요? 렌디님렌디님 <웃음> 랜디 봐주세요 네아 귀엽습니다 아 귀여워요 브랜디 발바다 괜찮아? <웃음> 괜찮아요 나 브랜디 지금, 지금 얘기한 건데? 네 <웃음> <이게> 뭔데 내가 <대답해>? 배워 <웃음> 진짜 미안한데 대답하지 마주실 <웃음> 괜찮아요 랜디야. 저는요 이제 괜찮아요 그치 문제 변해 그렇지. 진짜 아름다운 건 진짜 넘기게 내가 싫은. 야, 나 진짜 이쁘다. <웃음> 아, 하늘아 <담아달라고. 웃음> <하늘이 더 예쁘죠? 웃음> 오늘도 브랜디는 하늘이 너무 예쁘다. 뚜드 보충, <웃음> <보충자들도> 한번 보여 주세요. <웃음> 자연스럽게 선생님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여기 괜찮아. 여기 여기. 괜찮아요. 진짜 죄송한데 아까부터 왜 계속 왜? 왜 마음을 왜 대변하세요? 근데 그 이빨에 고춧가루 계속 달고 다니시나 봐요. 제가 키워는 요정이에요. 요정이 되게 빨간색이다. 아니 나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이에 이렇게 막그 보석 받는 거 있죠? 아, 그거 진 드래곤 이런 그, 네, 네, 거. 네, 네. 네. 투스 페이스인가 아 그거. 저 그거 한 거예요, 오늘. 아 되게 빨갛고 되게 <웃음> 냄새나게 생겼루비예요 오! 선생님, 나이스 <웃음> 멀리 자, 자, 자, 자, 자. 솔직히 이거 나잘 던졌잖아. 이제 사람이랑 대화 안하기로 했어. <웃음> 해보고. <놀람> 아이고 이거 정말 <웃음> 재이게 <목요일> 애들 맞추는 아니야, 거야 자꾸 아까. 그거? 아니야, 근데 실제잘 던졌는데 제대로 못본 거잖아, 그지? 레퍼. <놀람> 좀많 던져 주세요 빨리 언니 지금 빨치려시나 <웃음> 아니 자꾸 호치꼬리 하시잖아요 제가 원반 던지는 기계 아니잖아 던질 거 봐. 빨리 던지세요 애들 빨리 띄우지 말고 아이 어떻게 그늘을 숨었네 아 귀여워 아 이쁘다 날씨 너무 좋듯이 그래도 비와서 좀 있어 너무 좋아 백록다 민영아 백록다 그래 들어와 들어와 빨리 와발 닦아 이리와 들어와, 들어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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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전체적으로 양호해요. 네. 바퀴전유 상태 이상 없고요. 브레이크 잘 됐습니다. 브레이크 패드가 음. 뒤에는 거의 다 닳았어요. 뒤에는 빨리 갈아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 그런 차들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센터를 잘안 가시는 분들, 네. 아, 저도... 또 오일도 너무 오래 가시는 분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오일도 되게 잘가다 일단은 네. 양호하니까 네. 패드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네. 아 강아지들 되게 기이해. 아, 네. 좀... 갑자기 너무 떼는 소리는데 갑자기 인덕션으로 바쁘게 됐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얼른 먹어보겠어 엄마가 밥 굶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 이거 내가 데워서 먹어 내가 좋아하는 미역수기 그고 참치 아 어, 김치 짜란후라이 그리고 김 스테이크 m mm. m <laughs> <laughs> 나 어디서 자냐고요 얘들아 잘자